왜 이렇게 들어온운데요선호하고 <웃음> <웃음> 어, 싶은 거다 해. 그만해, 고만해라 <웃음> 마지막 종목은 뭐죠? 네, 변형 대중 1복식 준비입니다. 네? 네? 변형이요? 변형, 변형이요? 17점이요? <웃음> 길수 아, 있어요. <웃음> I want a fair game, everyone. Fair game, everyone. 저 불안해요. 저 불안해서 못하겠어요. 하나, 파이팅 파이팅. 둘, 셋, 어. 우와! 어. 야. 우와! 야 뭐야? 나센나나 쎄나! 이거 어 되네? 야, 이거 안 좋은데? 소리가 <웃음> <한데. 웃음> 왜 이렇게 잘하냐? <웃음> 딱! <웃음> 야 이거 소리 대박이야! 아, 나 프라이팬 궁금하다. 그래서. <웃음> 내가 까 러브? 어. 오, 야, 뭐하는 야 오, 야, 뭐하 오, 야, 뭐하 소리가 너무 웃겨. 소리 <웃음> 왜 이렇게 이 오케이! 오케이!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. 뭐들어는데요나 <웃음> 이거 해볼래, 나 이거? <웃음> <재밌는>. <웃음> 소리왜 <웃음> <웃음> <저희> 이렇게... <웃음> <웃음> <웃음> 고기 정말 맛있겠네요. 각팀 대표인 제이 씨와 희소 가이를 하시고 플레이팅까지 완성하신 다음에 복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. 네. 네. 알겠습니다. 네. 소금 간 하고... 그렇죠. 이거... 여기서 해, 네, 여기다 한 다음에. 네, 해. 그럼 거기서 주시면 제가 구울게요. 형 예. 이거 근데 물 끓는 데 오래 걸리니까 지금 좀 할까요? 하고 싶은 거다 해. 아, 진짜요? 어, 선호하고 싶은 거다 해. 한번 해보고 싶은 거 있거든. 알겠습니다 찍어주세요. 하고 싶은 거다 해. 나 찍어주세요. 하고 싶은 거다 해. 지금 방금 바닥에 야, 뭐, 닿아졌어. 이어 이거네, 이거. 내가 먹을 줄 알아. 일본에서 이렇게 안먹지 일본에서 이렇게만 해. 먹었어요? 네. 약긴 쌈장은 없지 네 쌈장 있어요 이거 있어 네 된장 아, 다 똑같아요 미소 배상이야 미소아 맞아+ 맞아 미소+ 미소아 맞아+ 맞아 미소+ 미소 먹으면 아, 맞아, 맞아. 미소. 미소, 어. 미소, 미소 먹으면은 이게 미소가 니그 네, 소리 할줄알았다 미소 먹으면은 이게 미소가 니그 네, 소리 할줄 알았어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, 미소를먹으면 미소를... <웃음> 입안에 미소를 먹으면은 입안에 미만해먹만해해 입안에 미만해고만해은입해에미주다 먹으면은 입안에 미주를 먹으은거다 해. 이주를 먹으면은 라안입니다미주의먹옛날에 이걸로 먹 했었는데. 에에 미주를 먹으면 입안에 미주를 먹으면 입안에 미주를 이렇게 아 맞아요 그러면은 엔진 분들을 위한 노래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근 나비야 말고 엔진아. 엔진아. 엔진아, 엔진아 엔진아 엔진아 엔진아 이거 어때요 학원 가 있는 엔진 회사가 명사수. 있는 엔진 오케이 명사수. 이게 근데 회사가 있는 엔진인지 회사가 가 있는 엔진인지 <웃음> <웃음> 회사가 회사가, <웃음> 가 있는... 야, 회사가 있으면 최근 빌딩에서 회사가 있는 엔진 네. 저희의 미니앨범 네? 엔진아는요. 어, 엔진, 우리 엔진이 아 9시에 에너클라꼭 와줬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램을 예, 노래로 표현했죠. 네. 굉장히 파워풀하고 리드미컬한 트로피칼하우스였 <웃음> 어, 엔진 여러분들께서 아주 좋아하실 만한 그런 청량한 많은 악기가 있습니다. 저희, 저희 일곱 멤버들 다 직접 좀 참여를 많이 했죠. 네, 네, 준비하는데 한 어, 2년 6개월 정도. 네, 년 6개월 동안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. 네. 제가 네. 연습생 시작했을 때부터 준비했습니다. <웃음> 자. 그럼 지금 바로 네, 쇼케이스 네,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네, 네. 이거 이거 안무는 티라 이거 안 보여 드렸는데 네. 이번 여름에 강탈 엔진아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. 네. 자. 밀게요. 아 원, 아 투. 아원투 쓰리.